우리 안뭐 사람 사람 아 우리 도살아 있나? 취소해 갖고 요아요 아는 청하면 자문위원이요. 체육기회 때 내가 맨날 가는데? 일단 <웃음> 음, 칼이 잘 들어야 되나? 낙지? 네. 아 씨! 야왜 이렇게 해? 안 가라고 우가안 아. 들을 텐데 이거 어디예요두 마리 15,000원이요 예아 죽는 <웃음> 거 <웃음> 아니야? 머리부터 이렇게 네 이게 어떻게 하두 마리 1 5어요 아, 이 i s 는마음 u 그 l 이 o w e d 예? 요 m a l l I'm not sure. I'm n 시 t 일단 자신감 있게 칼이 쭉 지나가는 게. <웃음> 아 제가 제가 뜨면막 네. 살이 물컹해지고 이게요? 지금 사장님은 몇번안 만지시잖아요. 저는 뜰줄 모르니까 물락물락 해가지고 음. 살이 물러지고 손 체온 때문에 그래요. 예? 네? 빨리 떠야 돼요. 음. 손에 오래 잡고 있으면 손이 뜨겁잖아요. 아열 때문에도. 네. 얘들은 민물 다서도 안 되겠는데 뜨거워도 안 좋아요 어 자, 안어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손다른 면적을 줄려서 아아 음, 빨리 감기 보는 것 같아요 <웃음> 어떤 분은 하시는 말씀이 칼만 잘들면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칼만 잘 들어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뼈가 있어요. 야, 이게 감각이 느껴져요, 뼈가. 아이 중간 뼈가 이렇게 딱 하면 이게 걸려요, 뼈가. 네.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쭉 가는 거예요. 아, 여기서부터 기술인 것 같아요. 말씀은 편하게 하시는데. <웃음> 이야. 작은 고기보다 큰 고기 뜰 때가 더 쉬워요. 큰 고기에요? 네. 큰 고기가 훨씬 쉬워요. 아, 제 입장에서는 이, 이것도 큰 곡인데 <웃음> <웃음> 아, 제가 오늘 광어 다운샷을 처음 해봤거든요 아 아, 무려 이염동설 안에 3마리씩이나 <웃음> 잡았습니다 어이 잘 잡으신 거예요 초본데 <웃음> 아, 스스로 너무 대견해가지고 <웃음> 근데 뺏신게더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금방이지 3분밖에 안, 안 지났는데 참. 그러면 1분에 한 마리 손질 하신 거예요 어, 1분에 한 마리 1분에 한 마리 경험을 넘어서 격려주신 거 같아요 <웃음> 오래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보통 한 번에 저득해요. 아, 칼이 짧아서 반갈라서 쓰는 거고요 큰 칼이면 반안 갈르고 한 번에 그냥 쫙 껍질 벗겨요 짧은 칼을큰 네. 칼처럼 사용하시면 되죠 이게 지금 20년 된 칼이에요. 어... 원래 이렇게 큰칼이잖아 <웃음> 달아서 그래요. 여쭤보는 게 죄송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는 20년 경력을 아니고요. 야... 저희 엄마가 찾았던 아... 거. 야... 아... 어머님께서. 어, 네. 와... 저는 이제 3년 좀 넘었어요. 5분, 예. 5분. <웃음> <오븐, 오븐>. 와. <웃음>